아 오? 어? 킹가스톤 오왜 어, 안죽어 아네 잠깐만 벤클리프가 생성된 거였다고? 하트 좀, 하트, 하트 좀 치시네 자 아, 그러면 다시 여기에 전판 상대 핸드가 뚜아 허, 일루시아로 이겼다 와우 쉣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님들 클립 따세요. 이거 당장 클립 따세요, 님들. 에 <웃음> 그냥 왠지 느낌이 있잖아요. 왠지 느낌이 상대 핸드에 티켓 토스가 있을 것같아 원하신다면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. 야 잠시만, 진짜. 근데 저거 요근이 막사살것 같아. 필이 딱히 근거가 있는 건아니디 요근이 확인 네, 정답입니다. 어라? 리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What? 예지의 주 복사 자 양군은 이제 한턴 하나야 그냥 총알이에요 양군 이제 뭐 없어 야 미쳤 미처... 개쩔어 우 인정 인정 인정하시죠 오늘 진짜 날이다 요을써보지 않을까? 이거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잠깐만.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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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발 살려줘 제발 아 제발 나한테 쏘지 마 나이스 아직 아니야 아니 왜왜 하수인만 왜 초치해 근데 어 뭐야 왜 하수인만 때려 나이스 한 번만 더아 제발 나한테 쏘지 말라고 나이스 한 번만 더한 번만 한 번만 아, 제발. 제발, 한 번만 써주세요, 한 번만. 나이스. 나이스. 이거지 오, 이게 게임이지. 어, 귀신이 불하네